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택하사 구원하시고 자녀삼아 주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 아닌 죄의 길을 가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뜻을 둔 삶을 살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함에도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에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못난 모든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시는 그 말씀을 이 시간 듣길 원합니다.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있고 능력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하시며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복음 들고 귀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 하나 들고 떠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를 주시고 성교사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국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교사님과 성교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지역을 위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반석이에 굳게 세운 교회로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